Oh Miss Korea, Oh Miss Korea. 아 오늘 메이크업 완성도 버려요아왜 비가 안 오는데? 아 비가 안 와. 아그 제가 버스킹이 원래 6 시부터 8 시까지 있는데 하, 취소가 돼가지고. 근데 또그 형이 같이 하기로 한 형이 또 인천 멀리서 오고 있었어가지고 하.. 왔는데 이제 끝, 끝까지 고민했어요 5시부터 8시까지 비가 70, 80%까지 오는 거였는데 예 네, 그런 거.. 왜? 유준호! 아! 하.. 빡총이는 중입니다 아.. 아 어지러워 입술부터 내밀어요? 아뇨. 아, 괜찮아요. 뭐해? 비싸고 왔어, 얘. 언니, 지금 카메라 돌아가는데 화장 안 해? 나 화장만 안 하고 왔는데? 어? <웃음> 누나는 <웃음> 지금, 화사포? 뭐야, 뭐야, 뭐야, 누나. <웃음> 저저 <누나> 어떻게 된 <웃음> 일이지? 너는 뭐야, 얘는, 얘는 누구야? <웃음> 미도. 담배 피는 미도. <웃음> 아, 그래? SLP는 미도. 아, 그때 이 단발머리 <웃음> 시켰 때는 SLP였구나? 그래, 씨, 또 심작이네. <웃음> <웃음> 저도 미 똑같잖아. 뭐래. 어 아, 맞네? 뭐해 연준아? 아니 아, 지금 없어? 딱 보니까 오히려 남자들은 멀끔하게 꾸미고 왔는데. 와, 화장, 나... 화장 안 해? 어마은 세수? 나 화장품 없는데? 뭐래 뭐 나만 짚왜이렇게 해맑아? 진짜 귀엽다 언니. 아. <웃음> <웃음> <웃음> <옆에>. <웃음> <웃음> 화장해줄까? 어 연준아 해주는 거 좋다. 별로 안 하고 싶은 눈치네? 안 해서 해줘. 뭐야 이거 샀네? 어! 새로운 거 갖고 왔어. 저걸 산지 오. 어떻게 바로 알아? 그러니까. 다 알지. 자, 오늘 하정모는 하정모 어, 어. 해설 위원이 함께 합니다. 아아 어, 바로 다로 바로 다크부터 가리죠. 바로 다크 서클부터 가립니다. 네. 바로 화이트 서클이죠? 다크 나이트. 그게 이제 고양이처럼 저렇게 다크 서클을 가리고 이마에한번 발라주고 코바스 뭐뭐해 주는 게 저희 마사지 부족 적장 같아요. 네. 꾸역꾸역. 와, 진짜 족장 같다. 속가. <웃음> <웃음> 너를 까라고? 가족 가족 <웃음> 거꾸로만? 아아 죽장을 아, 까라고? 완전 아, 얼굴 작으면 툭툭하면 끝인데? 와 입술 살 없어진 거. 아니 얼굴 진짜 작다. 음. 자 대기 여기 대기 졸지 마시고요. <웃음> 자 5분 대기 좀. 와와와 와, 진짜. <웃음> 어 약간 황금부증 있는 사람들 못 보겠는데요? <웃음> 아 근데 이거는 뭐 톤은 상관이 없는 기본 작업인 건가요? 어네 그냥 얼굴 톤을 하나 높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톤을 한개 높여요? 네. 어.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고객님이셔가지고 그럼 유진 누나 피부가 개씹 썩창이라 소리죠? <웃음> 야 어� 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해짱구아 <웃음> 요즘에 또 잠을 못 자가지고 이 친구가 또 아니 피부 아, 좋잖 여기도 피부 너무 좋으세요 네. 도자기 같아 진짜 도자기 같아 네. 저, 깨, 깨, 깨, 정답 빗살무니 속이? 깨고, 깨고 싶다 이 얼굴 깰래 음나씨발놈 <웃음> 음, <시발롬. 웃음> 음, 음, 음선 씨발놈땅거 픽하세요 음선이요 너무 너무 너무 그 전에 전에 <웃음> 전에 아, 부터 그거 하는 거아니에요 닫아버린 거아니에요 말씀 드리겠습니까? 지금 1차 작업 끝냈고요 네 이제 얼굴에 인상을 좌해준다고할수 있는 눈썹 작업을 해볼게요 오, 아, 아, 눈썹을 바라봐 인상을 인상 좌지우지 인상을 좌일지우지 해주는? <웃음> 네 그래 <근데, 웃음> 아, 진짜 진짜 근데 왜 좌지우지예요? 왜 앞뒤는 없어요? 그럼 앞뒤는 똑같나요? 인상을 전후전후 전후 해주는? 전지후이뭘또예 <웃음> 아니 그.. 눈썹은 눈에 지붕이라고 하죠? 응 음. 지붕? 예, 아, 눈에 지붕 눈썹 작업을 갖다 갑자기 인중으로 갔어요 인중은 어떤 느낌인 거죠? 이렇게 입체감을.. 저 이렇게 살짝만 보고 근데 입체감을 이렇게 슉 어, 눈 이렇게 큰데 왜 맨날 나무 의 모습으로 하고 다니는나그러게힘좀 주고 다니시면안 돼? 제가 약간 이분들의 평소에 하는 화장보다는 좀 다르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해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느낌을 잡아봤는데 평소에 굉장히 좀 세고 선명한 느낌을 하니까 이번에 부들부들한 그런 순둥이상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고요. 순둥이상. 그리고 여기는 이거 어때요? 쟤를 얘처럼 만들고 얘를 쟤처럼 만드는 거. 아, 싫어요. 아, 메이크업 체인지? 순발. 싫어요. 만들어주세요 저희들 아니아니요 진짜 싫어요 저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줄어요. 서로의 이미지를 바꿔볼게요 오 그거 가능한가요? 모르겠어요 해볼게요 오. 메이컵, 그 메이크업으로 가능한가요? 아 싫던게 예 네, 가볼게요 어디 가죠? 엠, 어디 엠버스 응. 어디쯤 가죠? 엠버스 가평으로 아, 네. 가나요? 양평으로 가볼게요 어 양평으로 가시네 <웃음> 네. 어 잠깐만 어 약간 지금 음영을 넣었는데 살짝 좀 퇴폐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어 미도 아니야 저 퇴폐적인 느낌이 있네요 어어 하고 아, 네. 조금 더신둥하고 아. 화사한 느낌 네. 마음에 화사님이 오시나요? 애교살에 좀 글리터를 얹어볼까 해요. 이런 느낌 진짜 안 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 오. 반짝반짝하네요. 아니 글리터를 칠했을 뿐인데 눈빛이 또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또 들어요. 오. 오, 눈에 보석을 박아 놓으셨네요. 네. 야. 오 반짝반짝 초롱초롱해졌어요. 오 눈이 튀어나왔어. 거울 보실래요? 눈꼬리가 쳐졌으니까 미도언니처럼 살짝 날카로운 눈매를 위해서 아이시. 그렇게 안 해? 밑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조적으로 위로 이렇게 와, 오, 아, 너무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어. 살살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인조 잔디인가요? 위에 <목소리> 보세요. 비하, 남 눌분. 은은, 은은하게 아, 뒤로 가실 거예요. 하고 이제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아이라인이 가장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아이라인? 아이라인! 아이라인. 아이라인. 눈, 선! 어 잠깐만요, 그거 유준호 피부에 닿았던 아이라인은 아닌가요? 닦았어요. 아 그래요? I like i 알라 like i like it! I like i 알라 like i like i 알 like i like i like it! 알 like it! 진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웃음> <웃음> so I like it! 아, I like it! I like it! 뭐잘 찝는다 유진언니처럼 눈이 위쪽으로 땡그랗게 커져야 되기 때문에 어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게 되게 게게 되게 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게 되게 게 되게 되게 게 되게 되게 되게 되 되게 되되는 되게 되 되게 되게 되게 되요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요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이게 되게 되아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게아게 되게 아게 되게 되게 되 되게 되되 너무, 똥글똥글 이봐. 눈이 부셔 똥똥똥똥똥 똥똥은 남자 화장실에서 아. 싸지 말고 여자 화장실 싸 너무, 너무, 이렇게 우겨 넣는 무너 우겨 우 좋은 너무, 좋은 너무, 좋은 너무, 너 <웃음> 좋은 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하나 G. 건 하나의 찌건 웬터리 <웃음> 상처받은 멋쟁이 못된 멋쟁이 가을 어. 속에 우리 못된 고양이 <웃음> 양말 다섯켤레 5천 원 <웃음> 못된 고양이라고 있지 않나? 어 있지 오케이! 어. Okay. 좋아요 지금 화장 <웃음> 오오오 코리아 오 피스 코리아 오 미스 코리아 천연주란네오 미스, 미스 코리아 오 미스 코리아 오 미스 코리아 천연주란네 에이 에이 에이 어, 아, 노래 생각 이집 기둥을 세우고 있다. <웃음> <야> <웃음> 무슨 컨셉이 저 어떻게 받아줘야지 <웃음>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기둥 저 공간이 있어요. <웃음> 기둥 뒤에 공간거 저거. 저 기둥 거 저거. 저거. 오케하세요 얼마큼 몰았죠형저 방을 도 돼요? 잠깐 그대로 하나씩 <웃음> 아! 입이야 <딥작이야>. 어, <웃음> 진짜 꼈어! 아 죄송해요. 아티스트님 계속 설명해주세요. 블러셔 할게요. <웃음> 아 사랑스러운 걸.. 말도 안돼 왜 그러죠? 아니 왜띠꺼워요 굉장히 서운할 뿐인데 저거? 블러셔 할게요. 진짜 오늘 메이크업 완성도 버려요.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아, 블루셔라니까아 뭔가 그 카카오톡이 복숭아가 떠올라요. 어 어핏이. 아니 그리고 미두가 저렇게 발그레한 걸 하니까 술 취한 것 같아요. 아구정 <웃음> 로디오에서 저런 모습 자주 보였을 것 같거든요? 아뭔 소리예요, 악구정 로디오를 제가 언제 갔다고 그래요? 최근에 저한테 좋은 데 추천해 줬잖아요. <웃음> 왜요, 악구정 로디오가 왜요? 왜요? 그러니까 왜요, 아구정 로디오가 왜. 개판? 아 개판이라고... 아그 개파오 분장 거의 술집? 어 맞아 아, 어떻게 했어? 알지 알지 유호 아니 미도 부끄러 보이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블러셔 효과죠? 끝인가요 마스카라 살짝만 하면 되는데 그 동안 뷰러 잠깐 해주고 계세요. 여기 아 여기 좀만 더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왼쪽이랑 한 단계 차이 나는 거 맞나요? 저는... 아니 아니요 좀 많이 그냥 해버렸어요. 다 해버렸고 아, 그냥. 거의 네아 이제 조금 더 멋지게 해보자. 오케이 오킹에드머 음. 음. 음. 유준호. 백만 유튜버들 얘기하는 뭐 그런 시간인가 리플 리플은 백만이 아닌데요? 와 말하면 조나티 같아 맞아 조나티 같아 위봐 조나트로 위에 나트로 I like TT Oh like TT o 내 모르고 너무 해 너무 해 I like TT Oh I TT o d m i and my baby 아루엔티나루룩룩룩룩룩아 피치 피치? 맞지 맞지 맞지 맞지 내말 맞지? 너와 나의 웨딩 맞지? 웨 맞지? 너랑 나는 눈이 맞지? 어어 <웃음> 이 <무슨이> 없어 <웃음> 진짜 대박이다 진짜. 참 맞지 맞지? <웃음> 와 거기도 지래? <칠해? 웃음> 거긴 진짜 찌르는 <찔리는> 거 같아 <웃음> 이제 막바지 작업해 볼게요. 어, 막바지. 막바지? 막바지인가요? 반바지인가요? 청바지인가요? 저는 청바지 같은데요? 나자 바지. 저도 짧은, 짧은 바지인데 오늘은. 아, 짧은 바지. <웃음> 맞나요? 음. 어, 뮤지컬 배우 같아 지금. 어, 그니까 오! 페이 거리야. <웃음> 어, 페이스 거리야. 어. 어 근데 이 수발이 더 진짜. 음. 우와. 그래. 옷 어, 진짜 중요하네. <웃음> 우와! 우와! 언니 머리 바꿀 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양 갈래? 아니, 에바저 앞머리 뜨지 아, 에바야 어. 아, 애바야. 어 귀여워. 어머, 괜찮네. 사님 어? 어? 뭐야? 모르겠지? 어? 시켜, 어? 귀여운데? 어? 어 뭐야? 표정 이미지 됐다. 어? 어 나다. 정답 이미지. 그래 귀여운 아니 여기 너무 섹시한데. <웃음> 네 이렇게 지금 화장이 끝났는데, 오. 저 느낌이 살짝 달라지지 않았나요? 아 진짜 대박이다. 예쁜 표정. 아 진짜 진하다 <웃음> 카메라에 대고 인서트 따게 한번 봐주세요 인서트는 한국어로 삽입이죠? 나? 나? 어? 응? 오 그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즐기고 있다 오 예뻐라 근데, 어. 근데 옷이 담배피고 있어가지고 <웃음> 그 느낌이 안새오 <웃음> <웃음> 안 <웃음> 즐긴다 야. 즐긴다 아유. 네잘 이렇게 잘 화장을 마무리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저 귀가 아, 터지는 자, 줄 알았어요. 하자마자 하는지 옆에서 개그코스트 보는지 모르겠어요. 졸리는데 잠이 어, 깼어요. 왜자 언니는 주면 벌레가 이렇게 있어. 아, 벌레 근데, 안 벌레가 안 근데 원래 꽃에 벌레가 꼬이는 법이죠. 영동아 이제 방으로 가자. 둘이? 응. 지금? 응. 어시고 <웃음> 아, 근데 오줌이 너무 어려워. 뭐야? 언니도 하나 데려가. 하나 데려가라고? 나도 하나 데려가? 가자 정훈아. 아 <웃음> 정훈아 <웃음> <정문아 웃음> 가자. 가자. 정은나 가자! 우리 갈게요! 안녕? 오늘로서난 오늘도 집안의 기능을 지켰다! 어떡하지? 나 둘, 셋! 진짜 이거 있어! 안으로 들어가야 쓰는 말이야! 아! 미나봐 진짜! 진짜 들어어 <웃음>